이걸 한번 해봅시다 팝콘 만들어 먹기 팝콘 메이커를 샀어요 약한세달 전에 넣고 기다려 볼게 이게 스푼인것 같으니까 몇 스푼 넣는한두 스푼? 꽉 차게 넣어야 되나? 여기 꽉 차게 넣어야 될까? 기다려야 될까? 깜짝이야. 3 0 초간 예열 시키고 넣는 거라는데 나 예열 안 시켜도 괜찮아. 야 전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켜 있는 거야? 몰라. 기다리면 되겠지. 이게 켜 있는 이게 켠 거지. 불량인가? 얼마나 기다려야 돼? 자체가 뜨거워지질 않아 이게 켜짐이야! 야 누가 이거 켰다고 그랬어 이거 킨거 아니잖아 이게 킨 거잖아! 아이씨 뜨거서는 하루 종일 이거 왜안 켜져? 이러고 있었어 된다 된다 오 대거있어 대고 대거있어 대고 야 근데 이거 우와 우와 우와 볼래? 근데 이거 어떻게 막아? 오오 도루 도루 도루 또리 우와, 왜 이래? 아니야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머이 와! 우와, 요새 이렇게. 야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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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을까봐 하지. 자. <웃음> 어떡해! 아니, 여러분! 이거 원래 이런 거야? 팝콘이 원래 이래? <웃음> 아! 가야